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프리파라의 미래를 만들어볼게요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인형을 커스텀 준비해서 준비해주세요 방법은 커스텀 준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머리카락 제거하는 방법 때문에 잔인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서운 거 못보시는 분들은 실눈 뜨고 보시다가 무서운 거 나오면 얼른 눈 감아버리세요 그러면 덜 무서울지도 몰라요 오늘은 이아코 화이트 수지 점토를 사용할 거예요 재료 정보나 구입처에 관해서는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점토를 조금 떼서 머리 앞부분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칼로 앞머리를 만들어줍니다 무르묻힌 손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줍니다 이번엔 점토를 길게 만들어서 잘라주세요. 한쪽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머리 뒷부분에 물을 묻히고 잘라둔 점토를 붙여주세요. 물을 묻힌 손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굳혀주세요. 이번엔 또 점토를 길게 만들어서 물을 묻힌 뒤 붙여주고 모양을 잡아주고 물로 다듬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머리도 만들어줍니다 짠!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번엔 같은 사이즈로 초코송이 초코 부분처럼 만들어주고 칼로 모양을 낸후 머리에 물을 바르고 붙여줍니다 잘 보시면 먼지나 점토에 바른 물이 굳으면서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물을 묻히고 220방 사포에도 물을 묻힌 뒤 살살 긁어 다듬어주세요. 책상 위에 물을 바르고 그 위에 호일을 깔아주면 간이 팔레트가 완성돼요. 노란색 아크릴 물감으로 머리를 칠해줍니다. 무광 스프레이를 얼굴에 한번 뿌려줘요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야지만 얼굴에 색연필로 그릴 수 있어요 이건 차코 수성펜이에요 물에 닿으면 지워지는 펜이에요 이걸로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색연필로 어느정도 밑그림을 따라 그린 후 얼굴에 물을 묻혀 수성펜을 지워주세요 색연필로 얼굴을 그려줍니다 색이 연하게 그려졌죠? 이 위에 한번더 무광 스프레이를 뿌린 후 색연필로 그려주면 이렇게 진하게 그릴 수 있어요 화이트 아크릴 물감으로 눈에 하이라이트를 찍고 파스텔 가루로 볼터치를 해주면 완성이에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